반갑습니다. 피터쌤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주님과 같이 라는 노래를 한번 볼게요. 쥐장조입니다. C에서, 어, 올라가죠? 한번 올라가면 쥐인데, 샵이 하나가 필요합니다. 쥐장조의 주요 3화음은 1도화음인 G, 4도화음인 C, 5도화음인 D. 그리고 2도 하음인 A 마이너, 3도 하음인 B 마이너, 그리고 6도 하음인 E 마이너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. 자, 이 노래는 어, 그렇게 어려운 코드가 나오진 않아요. 오른손은 코드를 짚고 왼손은 간단한 아르페지오를 치는 방법으로 반주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코드 진행은 이렇습니다. G 코드, 그리고 D 베이스 F 그리고 C 베이스는 E 그리고 G 베이스는 D 베이스가 G, F, E, D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네, 그 다음 두 마디를 더 보면 C, G인데 베이스는 B, A마이너 그 다음에 D 네 이런 코드 진행입니다 아, 한번 볼게요 네 이런 진행인데요 베이스가 G에서 F샵으로 내려가요 네, 헷갈리시면 안되는게 이제 F샵이나 F샵마이너가 아니라 D코드 지금 치는건 D코드라는걸 기억하시면서 F샵으로 눌러줘야돼 요 그럼 이런 아르페조가 나올 수 있겠죠 뭐 이렇게 하는것도 괜찮긴 해요 이렇게 넓게 치는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C 지금 치는 건 C인데 베이스는 E다. 여기 전위된 화음을 아르페지오 치는 이런 좀어 코드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. 그리고 G, D 아 G 코드인데 베이스를 D로 치는 거예요. 예첫 코드 빼놓고는 다 전위예요. 그거를 코드를 치면서. 그리고 다음 두 마디도 그런 식으로 가면 됩니다 C 근데 이제 베이스가 계속 내려가잖아요 어디까지 내려갈까요? 계속 내려가도 되는데 여기서 쯤에서 다시 올라와도 돼요 아니면 내맘 만지는 분 근데 계속 내려가는 건 좋은 생각은 아니에요 어차피 b 에서 올라오긴 하지만 C 정도 갔으면 G에서 내려가고 그리고 계속 가볼게요. 네, 코드가 완전 똑같이 반복이 되지는 않고 코드가 조금 달라졌어요. G, 그 다음에 베이스는 D, f 그리고 여기서 반음이 들어가서 D마이너를 만들어요. 1도와음인데 D마이너가 되는 예, 그런 특이한 상황이 나왔어요 반음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된것 같네요 그 C 베이스 가 나왔고요 4개 다시 1도와음인데 베이스 D 그리고 D 다시 1도와음으로 마무리 네그 다음 부분을 보면 코드가 이렇게 됩니다 C 베이스만 D로 올라가고 1도 화음 나오고, 6도 화음 e 마이너 나오고, 2도 화음 e 마이너, 5도 화음 d 베이스는 f 그리고 1도 화음. 1도 화음에 베이스만 b로 뛰고요. 똑같이 c 메이저 세븐. 어, 아까도 c가죠. c 메이저 세븐이었네요. 그리고 베이스만 d로 올라가고, 1도 화음의 g, 도 화음의 e 마이너, 2도 화음의 a 마이너, 그다음에 c, 4도 화음. 베이스는 G 그리고 오도한 베이스 F# -Sharp, C 다시 일도록 하기 위해서 네, 노래를 한번 볼게요. 주자비가 오른손은 코드를 한 번만 치고 베이스를 아르페지오로 치는 것 이게 괜찮네요 근데 이제 어 C 메이저 7이 나오고 C코드의 베이스가 D로 나오는 부분은요 어 애매해요 주저히 가것 이것도 괜찮겠고요 그냥 베이스를 아예 그냥 D코드처럼 치는 것 이것도 괜찮겠고 아니면 그냥 베이스 꿈. 이것도 괜찮겠어요. 이 예, 이런 식으로. 네, 중간중간에 베이스를 넣어줘도 돼요. 흐르고, 이런 식으로 말해죠 치료하네. 똑같이. 방법 보다는 점잖게 짠짠 이렇게 치는게 괜찮겠네요 이 노래를 4비트로 치게되면요 좀 처지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비트보다는 아르페지오 반주가 훨씬 잘 어울려요. 노래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. 네. 네 오늘의 주님과 같이 라는 곡을 통해서 아르페지오 환주를 함께 보셨습니다. 네 그럼 다음 레슨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